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 방법으로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한 어느 50대 직장인과 그의 아내 이야기 1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분과 같이 이분의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을 한 전문가로서 당시 그분과 같이 일했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한 순서는 첫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고 두번째 우연히 찾아온 기회 세번째 그분이 집을 짓게 된 동기 네번째 어렵다고만 생각하던 건축과정과 그 안의 이야기 다음으로 다섯번째로 집을 짓고 난후 일어난 일들 여섯번째로 인생 반전 또 일곱번째로 이렇게 하라 여덟번째로 결론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아마 4번까지 1편에서 얘기하고 5번, 6번, 7번, 8번은 아마 2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때의 얘기가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서 주인공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은 50대 초반의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녀 둘을 둔 가장 이었고 직장에서는 간부급 임원으로 사실 그 당시 곧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분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당시 동영상 자료가 없어서 최근 저희가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어느 공사 현장 영상으로 보시는 건물들은 상가주택으로서 바로 오늘 소개하는 분이나 아니면 현재 웬만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상가주택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아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시 퇴직을 하기에는 자녀들이 너무나 어렵고 무엇보다도 백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여생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생인 자녀들의 장래와 생활비 등도 문제였지만 특히 그 남은 오랜 여생에 할 일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없는데 이로 인해서 그는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감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고 그동안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아주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당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그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별로 좋아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 살 때에 비하여 많은 돈을 번 셈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집은 있어야 하므로 뭐 결국은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그 사람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던 친구들의 대화는 대부분 직장 문제와 퇴직 후의 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마침 그런 친구 가운데 건축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로부터 집을 짓는 일, 그러니까 집장사죠. 달리 이야기하면 디벨로퍼라 갈수 있는데 이 디벨로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왜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걱정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집을 이용해서 주거생활도 해결하고 돈도 벌수 있으며 잘하면 전직을 할 수도 있는데 더욱이 잘하면 인생 후반기를 위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는 이미 30대 후반부터 디벨로퍼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은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많고 많은 돈도 벌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바로 그런 자신을 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말대로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돈도 벌고 특히 그런 일을 새로운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그 사람은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 40대 후반부터 그렇게 걱정하던 남은 여생 동안을 할수 있는 일 바로 사업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건물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동창들의 모임에서 그 친구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이 술에 취한 기분이 모든 것이 다된 것처럼 생각했을 때와 막상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아내를 볼때 그런 희망찬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무리 돈을 벌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건축을 하는 친구말과 같이 하려면 당장 집을 팔아야 하고 이보다 더 못한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 특히 건축이라는 모험을 해야 하는데 이제껏 편안하게 직장생활만 해오던 그가 그런 불안한 생각으로 빠져든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그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 잡았다가 막상 아이들과 아내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참 세상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에 저절로 떠밀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파트값이 오르고 매매가 활발해지자 그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렇잖아도 정신당한 사람처럼 생활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남편으로부터 동창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도 늘장래가 불안하였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인생에 세번 찾아온다는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 중 하나인지 모른다며 오히려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보자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떠밀리듯이 집을 팔고 약간 위치가 좋지 않은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도 적은 평수의 아파트로 그것도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집을 지기 위한 땅값을 비롯한 건축비 등을 감안한 것이었고 선뜻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아내가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런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도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 건축업을 하는 친구와 상의해서 집을 지을 땅을 물색하여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집을 짓는 일에 나서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는 네 번째, 그 어렵게만 생각하는 건축과정에 대해서 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그가 땅을 사기 위해 아내와 함께 제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건축업을 한다는 친구는 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그 땅에 대한 기본 설계, 뭐 사람들은 이걸 보고 가설계라고 합니다만은 이 가설기를 해봐야 한다며 물색한 세 개의 대지를 들고 왔고, 그 대지를 검토한 끝에 가장 장래성도 좋고, 특히 두 부부가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땅을 선정한 후 바로 그 땅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부가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건축업을 하는 그 동창인 친구의 도움도 컸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그 동창과 특히 설계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과정을 이 건축사가 잘 맡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준 것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결정도 사실 그 사람보다는 아내의 생각이 더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교적 소심하고 생각이 많은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 아내의 결단력이 더 작용을 하였고 더욱이 설계와 건축하는 거의 모든 과정을 그의 아내가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또 사실 또 남편이 직장생활에 얽매여서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그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건축하는 거의 모든 과정을 이끌한 것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결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아마 건축이 자신의 적성에 만든다는 것이었고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것이죠 특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 집을 지으려니까 재미있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공간을 만들고 지의 형태가 이루어진 모든 것, 모든 과정들이 어찌 보면 사실 집이라는 게 여자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거실이며 안방 더욱이 주방과 다용도실 등 이런 모든 공간은 여자들이 살림을 하고 주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흔히들 뭐 건축은 터프하다, 노가다라며 남자들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건축처럼 꼼꼼하고 세세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집이란 가족들의 화목과 단란을 가꾸는 장소로서 여성들의 세심하고 부드러운 특성이 훨씬 더잘 어울립니다. 또, 공사 현장도 그렇죠. 뭐, 장비들을 사용하고, 육중한 뭐, 이 공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하는 환경이 조악해서 그렇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차라리 여성들이 관여하고, 주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축 분야에 이런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대 건축과에 가뭄에 콩나듯 여학생이 고작 한두 명 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50% 이상 여, 여학생들이고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건축가들도 많습니다. 여기 공사 현장에는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KBS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서 구세어라 뭐 남반장이라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남반장은 30대 중반의 아리따운 주부로서 3명인가 되는 어린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훌륭하게 현장에서 목공 반장. 그러니까 얼마나 인,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그 많은 목수 가운데 목소 반장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모습 등은 여성이 건축에 더 어울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우연히 집을 짓게 됨으로써 이것이 인생 반전의 기회가 된 것이죠. 사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것은 엄청난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이나 사업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기회가 될수 없다는 것이므로, 결단력과 실행은 인생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체로 집을 지으려거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저는 그들에게서 바로 이런 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의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과 4번까지 오늘 말씀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이 집을 짓고 난후 일어난 일들과 인생 반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어 이런 사람과 같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 얘기와 이 결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다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